맛있어? 맛 어때? 맛있어 어? 이게 최고지 <웃음> 오늘? 어. 이 비싼 게 나왔다고? 어. 장만이가 아니 누가 준 거야? 엄마 사지 네? 비싼 걸? <웃음> 야 엄마도 미싼 거 사먹어금 할수 있지. 근데 얼마 있어, 우리? 저번에 할머니들, 할머니, 할아버지들한테 용돈 받은 거 그거 기대하고 사고 있어. 그거 쓰면 되지. 엄마 먹을게. 왜 또? 음. 나도 한번 지금 막아볼 아니야, 내가 먼저. 잠깐만. 아니, 아니야, 룩. 어? 왜? 안에 뭐야? 시? 응. 뭐야? 내가 엄마야 난이 엄마 기 싫어 내가 알겠다 이제 내가, 내가 엄마 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 내가 아기 좀 먹을게요 왜 맛있잖아 별로야? <웃음> 음. 근데 약간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니긴하다 이제 제겁 니다 초콜렛 먹어도 돼요? 초콜렛 먹어도 돼요? 초코? 아, 어? 너 어떻게 고장어 엄마 초콜렛! 엄마 근데 먹을려고 충전했지? 아야, 아야, 아야. 어때, 요 맛이야? 이거야? 아까 응. 이거, 이껍질을 먹었어. 잘했어.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. 원래 먹는 거야, 그 껍질. 껍질? 어, 아니, 아니. <웃음> 귤 껍질 아니야. 하얀색 있잖아. 귤에. 음, 하얀색 말고. 음. 그 전에 껍질 먹었다고. 그냥. 아니야, 하얀색 껍질이라고. 음 아니야 봤어. 엄마 껍질 까줘 주잖아. 언니 말이 맞아. 그래? 응. 진짜 껍질 먹었다고? 진짜 남았어. 걔그 엄마 엄마가 다까주지 않았어. 아 그래? 덜 까진 거 먹어도 음. 돼? 그거 먹었어. 응 먹어도 돼. 덜 까진 거 먹어도 돼. 뭘 먹었어? 강 강한 맛이. 파김치? 응. 오 그거 처음 먹고 오는데. 응. 건강한 거니까 꼭 먹어야지. 응. 그... 응. 응. 왜? 내먹 이거... 왜? 한금 먹었잖아. 나 어떻게? 뭐라고? 왜? 아, 뜨거워, 뜨거워. 만지지마. 응. 아, 만질게. 아, 알겠어. 만질게. 손박집 밥 만들게. 알겠다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. 쌀밥 뭐 하나만 하나 먹어볼게. 응. 야, 왜 이렇게 밥 먹을 거면서 왜또 쌀밥이 아까 끌어다 놓은 거야. 아, 저거. 쌀밥으로 먹으니 맛있네. 음. 까끗이만 까끗이 먹을 거야. 해. 난 그래도. <웃음> 어? <웃음> 엄마가 지금 <웃음> 너그틴찾아가을 모를 때가도줄지 않아? 응? 어? 몰라. 침, 엄마 침. 어! <웃음> 엄마 마음을 흡혈하고 엄마 침 몰라. <웃음> 너 쌀밥 팔나도 있어? 아, 어, 쌀밥. 어 됐어 <웃음> 엄마 밥팔어너그렇 거면 밥차림면서짤팡이도 같이 먹으면 안 돼? 그렇게 해야지. 왜? 뭐야, 남의 거는 <웃음> 딸기야 보고싶었어 <웃음> 딸기야 넌 근데 어디 갔다 온거야? <웃음> 캠핑 갔다 왔어? <웃음> 응, 나 빼고 딸기... 딸기 콩나 하겠어 <웃음> 그렇게 한 다음에 잡아먹는거야? 응. 딸기를 <웃음> 딱, 딱, 딱, 딱, 딱. 오징어? 볼터기? 어? 볼터기? 볼떡이 짱이에요? 짱이에요? 똥이요 <웃음> 우저도? 우저도? 독도는? 독도는? 우, 오. 리. 리, 따. 어. 빨리 그러면, 빨리 그 가사 빨리 불러봐. 오징어, 울뚜기, 짱, 이야 짱, 이야 짱, 짱, 짱,